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토끼띠 여러분 5월달 운세를 보려고 해요 금전사업 애정 건강 순서대로 볼 거고요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음. 아, 말이 없다고요? 아 내가 이거 갖다 뽑으면서 말을 하니까 어, 조금, 뭐 어, 어떤 분들은, 저기, 막, 이렇게 타로로 운세 보는 거, 적, 적용, 응이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다 뽑아놓고, 뽑아놓고 리딩을 하려고. 제가 이거는요, 빠른 속도로 돌릴 거예요. 빠른 속도로 돌릴 거니까, 근데 네, 내가 이제 뽑아놓고 하면은 더 좋기는 한데, 지금 뭐랄까? 어, 그, 생동감이 없다 그랬잖아나 어, 생동감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뽑는 건데, 어디 한번 뽑아 봅시다. 어, 아, 기게 맞나요? 칸이? 어, 자, 토끼띠분들, 올해, 뭐, 어디서 보면, 뭐, 대박난다, 어쩐다, 저쩐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토끼띠가 토끼를 만났어. 어, 그게 뭐, 뭘까? 토끼띠가 토끼를 만나면? 어, 토토줄? 어, 어, 그거 아니에요. 토끼띠가 토끼를 만나면 일이 꼬여요. 어, 왜 일이 꼬이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게, 그 당사주에서 보면 동착살 이라는 게 있어요 어 동착살 같은 게 들어오면은요 그 만약에 사주에 따라서 내가 조금 뭐 의지가 박약하거나 무기력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똑같은 띠가 들어옴으로써 생동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지 대체적으로 똑같은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요 조금 일이 꼬이고 나 말고 또 다른 경쟁자가 하나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요 똑같은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매사에 조심해야 돼 어. 근데 저는요 그뭐 그러니까 저기 뭐 그 똑같은 거 아닐 때도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주팔자라 그러잖아 연월일시 어, 뭐 저기 막토끼년뭐 뭐저기 막 개달 뭐 용날 그다음에 소 소시 막 이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에 들어오는 연에 들어오는 건 전반적인 운인 거고 월에 들어오는 거는요. 사회적인 운이다라는 거지. 일에 들어오는 거는 배우자 운이고 시에 들어오는 것은 자식 아니면 내가 그, 사회 말고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연애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연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포괄적, 연은 포괄적인 거거든요? 내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연으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월이 태어난, 태어난 달 있잖아요. 달이 호랑이 달이야. 근데 작년 같은 거는 사회궁에서 별로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지. 어, 내 태어난 날이 양이야. 어, 그러면 양년도에, 어, 배우자궁이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은 것이 겹치는 것은 그닥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안 좋나요? 토끼에는 1 2 달이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언제가 가장 크라이막스냐라면 3월달이 가장 크라이막스예요. 어, 왜냐면은 3월달이 토끼달이거든요. 양력으로 3월이. 음. 그러니까 토끼띠가 토끼년에 어그 다음에 토끼다를 만났으니까 아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냐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쯤 해결되냐 라고 한다면요 양력으로 8월 7일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8월이 지나, 8월이, 8월 한 10일경? 서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것도 뭐 좋아진다. 8월 10일 딱 다지가, 어, 8월 10일이에요? 왜안 좋아지나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서서히 풀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일시가 어떻게 따라 했나 해서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너무너무 안 풀린다 생각하면, 그때가 8월 한 7일 8일 10일경이 그 입추거든요. 입 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좋아진다. 라는 거죠. 자 어디 금전운는 봅시다. 금전운는요 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 노력한 것마저 노력, 어, 토끼띠들이요. 굉장히 분주하게 살거든요. 어, 토끼띠분들이 야. 어, 요, 약간, 실리주의자가 되게 많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막, 요것도, 저것도 막 뛰어다녀. 어,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구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전 토끼띠인데 지구력이 좋아요라고 한다면 월일시가 다른 거겠지? 어, 그, 월일시가 뭐, 뭐를, 뭐 뭐, 소, 소, 소일 수도 있고, 어, 뭐, 개일 수도 있고, 어. 음. 아니면 용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다라는 거지. 거기 따라서 달라지는데, 약간 경중은 있다라고 봐. 어. 그래서, 어, 여기는요, 고민이 많, 아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아, 막 일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조금, 음, 조금 진행되는 데가다가 어, 걸림이 많다. 어, 걸림이 많고, 금전은 잘안 풀려요. 어. 만약에 받을 돈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거나 그럴 것 같아. 어, 왜 그래, 저기, 막, 연락 안 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당장은 힘들어도, 음, 서서히, 서서히 풀려나간다. 언젠데요? 5월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자체 잘못하면 떼맥힐 수도 있어요. 안 갖고 도망갈 수 있어. 음. 근데, 만약에, 그, 빌려준 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아까 그랬죠? 어, 금전은 찬바람 들면서 풀린다고. 그러니까, 저기, 만 조금만 참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뭐, 뭔가를 갖다가, 어, 제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아니, 가 왜냐면 지금 현재 일도 막, 막 꼬이고, 어, 진짜, 아,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새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화만 잔뜩 날수 있겠다. 화도 나고, 어,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어떻게 해야 되긴 어떻게 돼? 그냥 좀 기다리는 수밖에 뭐더 있겠어요? 화를 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싶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뭐 어디서 소식은 들어와. 어, 소식은 들어오는데, 그게 긍정적인 거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음, 나쁘지는 않다. 음 금전 문제는요 좀 기다리면 풀려요 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지 순리대로 가면 어 자동으로 풀린다 누가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이 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받을 게 있다면은,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올수 있어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락 올수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돈을 갖다가, 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어, 왜냐면 사주가 다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수, 있, 어, 받을 수 있는 운은 들어오긴 들어왔다라고 봐. 음. 자 그렇게 하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음, 뭐저기뭐 여러분들이 뭐그이 지금 보면은 여기는요, 이 토끼띠 분들이요, 그백 의심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백퍼가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 어 백퍼가 맞으면 움직이지 않는데.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퍼가 아닌 일은 조금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살 어, 그. 내가 드린 것에 비해서 결실이 약간 덜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나쁘다 라고 보기는 그래요 어, 나쁘다 보긴그래고 그냥 보통 정도이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어,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괜찮아 보인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덤벙덤벙 뛰어드는 성격이 아닌데 덤벙덤벙 뛰어들지 마라. 꼼꼼히 살펴봐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사부려 튼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5월달? 양력으로 5월달이 되면 토끼띠분들은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거죠. 음, 달도 차야 기운다고 운물에서숙늉물 달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어, 이 5월 토끼띠분들의 5월달에는요, 남모르는 도움도 꽤 많아.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한 거에 비해서는요,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금전적으로 들어온 것일 수 있지만, 인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 여러분들은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조금, 음, 뭐,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워워워 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만약에 그 취업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이, 뭐, 원서를 갖다가 여기저기다 내놓고, 이건가 저건가, 어, 너무 갈등을 하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갈등할 필요는 없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뭐 저기, 뭐, 때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어, 뭐든지 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데? 아,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하다데 여기 보면은 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미래가 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한번 어 여러분들이 어이 회사는 참 가보고 싶은 곳이다라고 한 건데 그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어 그렇다가 막될 거예요 아마 100%는 어, 아니고. 어. 7, 8알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지. 왜 7, 8알이해요 100%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뭐든지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어, 될 확률이 높아요. 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어, 아까도 그랬죠. 나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의 어 어떠한 그런 그 인복을 누릴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애정어는 볼까요 음 애정어는 사이가 좋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 음 사이 괜찮아요 만약에 부부 부부이신 분들이 다 라고 한다면은 어, 어쩌면은 어 이게 사이가 좋아한데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좀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어, 진지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냥 편안하게 어내 남편 내 아, 와이프하고 편안하게 지낸다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은 굳이 그렇게 어, 저기 하지 않아도 순리대로 자, 어, 잘 흘러간다 큰 문제 없다 어, 그냥 그 대화를 갖다가 요 여기 앉혀놓고 좀 얘기지 마자 이게 아니라 그냥 술 한잔 해놓고서 어, 그땐 그랬는데 자기야 이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은 술술술술술 풀린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싱글이신 분들 있잖아요. 싱글이나 돌싱 어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아니면은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장거리 연애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싱글이신 분들은요 어 이성들하고 어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여기서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군가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